등록해주세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비정상적인 등록 상태입니다. 먼저 원인 자체가 살 빠질 기미도 안 보이는 다이어트, 짜증나는 직장 상사, 애인과의 정답 없는 다툼, 오를 기미가 안 보이는 성적, 불안한 앞날, 능력 좋은 나를 뽑지 않는 기업들, 애인도 없는데, 결혼하라는 부모님 등등 현실적으로 제거가 불가능한 일들이 많으니까요.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입니다. 이 버전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때문에 몸까지 상하시는 분들도 많죠?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얼굴에 버짐이 피거나 머리가 지끈거리거나 짜증으로 만사가 귀찮거나 몸에 어디 한 부위가 결리거나 심지어 머리가 빠지는 사람 등등. 비정상적인 등록 상태입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제때 제대로 풀어주지 않으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로까지 발전된다고 합니다. 비정상적인 등록 상태입니다. 먼저 자신의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인지부터 진단해보기로 하죠. 등록되지 않은 버전입니다. 위에 사진이 많이 움직이나요? 등록해주세요. 많이 움직일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랍니다. 비정상적인 등록 상태입니다. 참고로 아이와 노인들은 사진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입니다. 이 버전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사진이 많이 움직이는 분들은 빨리 스트레스를 풀어야겠네요. 등록하시려면 보이스웨어로 연락주세요. 자, 밑에 있는 방법 중에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골라서 해보세요. 등록되지 않은 버전입니다. 먼저 육체적인 스트레스 해소법. 등록하시려면 보이스웨어로 연락주세요. 스트레스란 놈은 오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등록해주세요. 그러니 웃으면 웃을수록 스트레스가 저 멀리 달아날 겁니다. 이 버전의 동시 지원 채널 수는 1개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개의 채널만 사용 가능합니다. 2. 맛있는 음식 먹기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만큼 행복한 때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의 한국어 음성합성기 보이스 텍스트입니다. 특히 초콜릿이 효과가 좋습니다. 등록하시려면 보이스웨어로 연락주세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바로 다이어트로 스트레스 받는 분들은 이 방법을 사용하면 나중에 스트레스를 더 받는다는 사실. 등록되지 않은 버전입니다. 3. 노래방 가기 노래방 가서 1시간 동안 마이크 잡고 실컷 노래를 불러보세요. 지금 보이스웨어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래방 나올 때 목이 쉰 만큼 스트레스 역시. 저 멀리 사라져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의 한국어 음성합성기 보이스 텍스트입니다.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주위 환경을 바꿔보는 것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입니다. 이 버전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등산을 해서 땀까지 흘리고 나면 한결상편해질겁니다. 등록해주세요. 5. 스포츠 자신이 좋아하는 스포츠로 실컷 땀을 빼보세요. 등록되지 않은 버전입니다. 몸과 마음을 동시에 위로하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의 한국어 음성합성기 보이스 텍스트입니다. 주의할 점. 스트레스를 절대 술로 풀어서는 안됩니다. 지금 보이스웨어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술을 마셔서 기분 좋아지는 건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속에 내재되기 때문입니다.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스트레스는 나중에 더 크게 나타나게 되죠. 등록되지 않은 버전입니다. 몸 버리고 마음 버리는 어리석은 짓이랍니다.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거기 술 마시려는 분? 아니 아니 아니요. 등록하시려면 보이스웨어로 연락주세요. 정신적인 스트레스 해소법 인증서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보이스웨어에 등록하세요. 1. 사랑하는 사람의 따뜻한 위로 비정상적인 등록 상태입니다. 애인의 위로를 받아보세요.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헐헐 날아갈 겁니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입니다. 이 버전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명상이나 홀로 생각하는 시간을 통하여 스스로 여유를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인증서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보이스웨어에 등록하세요. 그러면 어느 틈에 스트레스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 해소법이 참으로 어렵네요.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의 한국어 음성합성기 보이스 텍스트입니다. 그러면 쉬운 육체적인 방법부터 먼저 시도해보세요. 등록되지 않은 버전입니다. 스트레스만 풀린다면요 방법이 무슨 소용이 겠어요 등록되지 않은 버전입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